저는 네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면 안전삼각대를 보관해둔 위치가 잘 생각이 나질 않게 됩니다. 대부분은 트렁크 내에 보관을 하죠. 짐이라도 많이 실린 경우라면 빨리 찾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의 차에는 삼각대가 있는지 또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안전삼각대를 펼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안전삼각대를 꺼내 볼 일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 꺼내 설치를 해보았는데요. 단순하지만 미리 설치 방법을 익히지 않았다면 실제 급한 상황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일부 국산 차량과 수입 차량의 경우 안전 삼각대 보관이 트렁크리드 안쪽에 트림 커버에 위치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다른 진들과 섞일 우려도 없고 직관성이 좋아 응급 상황 시 빠르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찾기가 편하고 또 조금은 고급지게 보일 수 있는 안전 삼각대를 순정 부품을 이용해 안전 삼각대 홀더를 장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준비물을 살펴볼까? 가장 먼저 이게 오늘 메인 부품인데 이름이 조금 길어 폴더 어셈블리 트렁클리드 워닝 트라이앵글이라고 적혀있는데 그냥 안전 삼각대 홀더라고 부르면 되겠지 원래는 EQ900, G80, K9 같은 고급 라인에 적용된 순정 부품이야 그리고 안전 삼각대 홀더를 고정시켜야 하니까 스크류 탭핑하고 리테이너 탭핑 스크류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기왕 작업하는 김에 가격도 저렴해서 안전 삼각대도 제네시스용으로 구매를 했어 이건 케이스의 측면에 구멍이 양쪽에 있어서 반사판이 겉으로도 보이게 돼 있어서 트렁크만 열어놓아도 잘 보이게 돼 있어 안전 삼각대 홀더를 살펴보면 여기 위쪽 홈에 플라스틱을 손가락으로 아래로 눌러 앞으로 당기면 열리는 구조로 돼 있고 여기 안쪽 홈에 삼각대를 이렇게 넣고 다시 닫으면 고정이 되게끔 돼 있어 그럼 이제 설치를 해볼까? 안전 삼각대 홀더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아래 두 군데와 가운데 한개 고정핀이 달려있고 그리고 위쪽엔 스크류 탭핑을 끼워 고정할 수 있도록 구멍이 한개 뚫려있어 우선 트렁크 안쪽 트림 커버 어느 위치에 설치를 할 것인지를 대략 체크를 하고 트림 커버를 보면 이 차는 위쪽으로 4개 아래쪽에 3개 그리고 양쪽 힌지에 한 개씩 고정핀이 있는데 고정핀을 보면 한쪽으로 작은 홈이 있는데 작은 일자 드라이버로 끼워서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빼내면 쉽게 빠지니까 고정핀 모두를 빼낸 다음 트림 커버 을 벗겨내면 쉽게 분리가 되고 벗겨낸 트림커버에 안전삼각대 홀더가 설치될 곳에 올려서 아래 고정핀 두 개가 끼워질 곳을 펜으로 체크를 하고 체크가 된 곳을 고정핀이 끼워질 만한 크기로 칼로 잘라 홈을 내준 다음 홈에 고정핀을 맞춰 끼워주면 되고 그 상태에서 안전삼각대 홀더를 꾹 눌러 가운데 고정핀이 끼워질 부분을 체크하고 체크가 된 곳을 핀이 끼워질 만한 크기로 잘라내 홈을 만든 다음 다시 고정 핀세 군데가 끼워지도록 해서 안전 삼각대를 결합시키고 상단에 스크루 태핑이 끼워질 곳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준 다음 스크루 태핑을 끼우고 뒷면에 리테이너를 끼워 고정을 해주면 되고 다시 원래대로 트림 커버를 조립을 해주면 끝나는 거야 비상 삼각대 끼워서 넣고 고정을 해볼게. 어때? 이렇게 해놓으면 급할 때 삼각대 찾느라 호둥지둥하지 않아도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고속도로 사고 2차 사고 행동요령을 보면 사고나 고장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고 가드레일 밖으로 우선 대피 후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2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법적 요건과 현실이 충족되는 수단과 방법이 심도 있게 연구개발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네, 리한다 수고했어, 동 t 뷰